안녕하세요. 인프라 스터럭처 에지 코드로 a w s 인프라 관리하기 발표자 이진성입니다. 벌써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번쯤 찍은 것 같은데 어, 정말 마지막에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다시 찍게 됐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a w s 유저 스튜디트 그룹에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이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개발 정말 좋아하고요 도메인 드레이븐하고 테스트 드레이븐 개발을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들, 그냥 인프라 관리하는 방법들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좀 공유를 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발표 실력은 잘안는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인프라스토의 에지 코드를 발표하기 전에는 전에 이제 AWS 콘솔에 대한 제첫 인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리소스 생성하는 부분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 제가 이전까지는 idc 에서 서버를 구매를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적이 많아 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서버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하지만 AWS 콘솔에서는 딱 버튼 두번 막 탁탁 누르면 이제 생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데요 어 뭔가 idc 얘기를 계속 하자면 연단이나월단이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a w s 에서는 인스턴스 딱 올리고 내리고 초단위로 계산해서 비용 지출이 되고 정말 비용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8시간만큼만 이제 서버를 띄우고 개발 내리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큰 경험 없어도 쉽게 사용 가능한 점인데요. 저희가 DBMS를 세팅을 할때 보통 백업도 구현해야 되고 백업에 이제 뭐크론잡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aws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심자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베이스나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막히지 않도록 aws의 관리형 서비스 SaaS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 비용 효율적으로 어, 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매니지먼트 콘솔은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요? 전 세계 25개 리전, 그게 80개에 가용 영역, 200개 이상의 AWS 서비스 정말 많이 지원합니다. 저희가 매니지먼트 콘솔로만으로도 이제 전 세계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프라 복잡도가 있다는 뜻이고 저희가 매니지먼트 콘솔로만 어 인프라를 관리할 때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을지 좀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리소스의 히스토리 파악이 좀 많이 어렵다 인데요 음, 리소스의 생성이나 변경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기 어려울 뿐더러 네, 생성이 되고 나면 은 아무도 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성이 된 건지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조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디인지 이 서비스 내에 어떠한 서비스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가지는 권한이나 설정이 설정 변경의 이유 등 여러가지 히스토리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소스의 복지나 롤백이 쉽지 않은데요 리소스의 이제 이슈스의 동일한 설정으로 복제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설정했던 모든 클릭과 인풋을 기억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어 서비스가 상당,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슈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복제를 띄우면 이제 그만이지만 i d 뭐 s 의 버전이라든지 혹은 빈즈토크의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든지 혹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뭐 어떤 t t l 이라든하 이런 서, 기, 그 세부적인 설정들은 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기억에 의존을하거나 가이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설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이하는 것을 사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버전을 참조해서 어플리, 환경별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을는것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아차 싶어 가지고 뒤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한 시간 동안 작업한 내용이 다 일일이 기록해 놓지 않는 한 네, 원래 값으로 되돌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를 네, 검토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검토 네, 코드리뷰처럼 인프라 스트럭처의 배포도 역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 스트럭처도 역시 장애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리소스가 배치되는 서브넷, IM 역할, 그리고 공통 태그 같은 조직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의 생성 변경에 대한 장애등과 같은 이유에서 음 다양한 시점에서 공, 검토가 되어야 돼요. 뭐, 뭐 이거를 마, 마이너 버전을 올리면 어떤 이슈가 있다. 이런 내용도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어 뭔가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이거 매뉴얼 작업을 이제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음 상당히 많이 놓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Git blame을 뜰 수가 없어요. 저희의 행위에 대해서 Git blame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 파악이 조금 어렵고요. 또한 이제 리소스의 복제, 롤백을 하기 위해선 컨트롤 l c 하고 V를 해야지 쉽게 할수 있는데 어 Z가 안 되는 거죠. 컨트롤 c v 도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역시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검토 가능성은 제가 인프라 구현을 정말 잘못 짰을 수도 있고 설정을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코드로서 좀 보면 좋은데 이걸 기술로 혹은 문서로 작성하기에는 많은 정보가 유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성질들은 모두 만족하는 것은 저희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개발을 할때 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 Git을 쓰고, 그 다음에 GitHub에서 코드 리뷰를 하면 모두 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차하면 그냥 Git 플레임 떠서, 아, 이거 수정하는 건 누구야? 이런 거 활성, 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처럼 이제 인프라도 코드처럼 관리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위한 도구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IAC라고 많이 부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제가 소개 드리고 싶은 도구가 AWS CDK인데요. 어, CDK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로서 어, 코드로 음, 개발하는 것처럼 마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을 구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 코드로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정의할 수 있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비저닝을 하는 프레임워크라예요 이게 말이 정말 저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건 이제 도큐멘트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코드로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프로비저닝인데요프로비저닝은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 스트럭처 생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역시 시, 어, 인프라 스트럭처 에즈 코드의 구현체로서 JSON이나 YAML 형태로 AWS 인프라를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음, aws cdk를 저희가 열심히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것은 이제 빌드를 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뚝 떨어지고요 이것은 이제 실행을 하면 a w s 이제 인프라가 짠 생성이 되는 것이죠 aws cdk 아키텍처는 aws 음 cdk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하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택들을 정의를 할수 있고요 이 하위에는 이제 콘스트럭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콘스트럭터는 이제 단일 클라우드 그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라고 볼 수도 있고 S3 s 버킷이나뭐 EC2가 되겠죠 그다음에 복합적인 형태를 구성된 그리고 조합된 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ECS나 혹은 ECS 클러스터 플러스 서비스 플러스 뭐 테스크를 포함한 어떠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제이슨을 만들어 가지고 AWS 클라우드에 음, 배보를 한다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DK는 18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 제가 쓰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19년도 7월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AWS 서비스에 대해서 어,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년부터는 2.0.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V1 이제 API 디프리케이 API를 제거를 하고 단위 패키지로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어, 매번 이제 리소스를 생성할 때마다 어, 무슨 패키지 설치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게 편하게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내용은 TypeScript로 음, 이제 CDK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AWS 어, CDK는 TypeScript로 이제 개발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TypeScript로 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npm install global을 통해서 어, 일단 CLI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init 하면 네, 짠. 여러 가지 보일러 플레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빔 폴더에 가보시면은 아마 앱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CDK 어플리케이션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앱 컨스트럭트라고 하는데, 컨스트럭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택을 정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에 쿠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헬로 스택 CDK를 생성하는데, 어, 생성자 이제 앱을 넣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헬로 스택들을 생성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이제 하나의 배포 단위. 그러니까 스택별로 배포를 할수 있는데요. 정의된 여러 콘스트커트를 단일 범위로 프로비저닝하는 거죠. 또 말이 어렵긴 한데. 이 프로 비저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의 범위로 프로 비저닝 한다는 뜻이 그냥 하나의 배포 단위다. 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콘스트럭트를 어 기술하기 위한 곳이죠 그래서 뭐 SS3를 정의를 하고, 유저를 정의를 하고, 뭐 클러스터나 란다 아니면 버킷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죠. 콘스트트는 이제 CDK의 구성 블럭이에요. 최소 단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하나의 클라우드 컴포넌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단위, 컴포, 단위 컴포넌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성된 조합된 컴포넌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약간 클래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클래스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 클래스들 조합한 또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L1과 L2로 구분이 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진행할게요. L1은 이제 CFN이 이제 접두사로 붙은 컴포넌트이고요. 이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하고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필요한 필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열을 계속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스트럭터 라이브라이에서 정의된 것으로 L1보다 좀더 추상화된 수준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더 적은 표현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세팅할 수 있죠 그래서 음, L1과 L2에 대한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공개된 S3 버킷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 플로시 스테이트먼트, 이펙트, 뭐 프린시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상세히 서술,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 같이 L2의 경우에는 public read access true 이것만 하면 왼쪽과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된 형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CDK로 정, 열심히 정리를 했다면 이것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위에, 위에 신서 같은 이제 명령어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빌드하는 명령어이고요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빌드와 동시에 배포를 하는 건데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제 배포만 하시면 됩니다 어, CDK로 정의한 인프라를 배포하고 난, 난 결과물인데요. 음, 데모 L1가, 데모 L2 버킷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퍼블릭 퍼블릭 이렇게 동일하게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VPC 서브넷 같은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레이아웃을 어, CD, CDK로 구현해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한땀한땀 한땀 클릭과 타이핑으로 이제 정의하게 된다면 정말 이 발표 세션 내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넷이 6개고 혹은 어벨리빌리티 존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네개이면 8개까지 될수 있겠죠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해당 서브넷에 대한 럭킹 테이블을 정의해야 되고요 네트게이트에도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테스트할 때뭐 장애가 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이제 CDK를 어떻게 간편하게 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PC 서브셋 컨피큐레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CDK의 c 스트럭 t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EC2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npm install 상태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New VPC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VPC를 만들고 거기에 포함되는 나트게이트의 개수, 사이다 그 다음에 az 서브넷 컨피규레이션을 하는데 하위에 이제 이 서브넷 타입에 대해서 이미 추상화가 되어 있어서 퍼블릭 타입, 프라이빗 위드 넷, 프라이빗 아이솔레이티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위드 넷 같은 경우에는 음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프라이빗 아이솔레이티드는 인터넷도 불가능한 완전한 이제 격리된 서브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PC 서브넷을 저희가 배포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배포를 하면 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9개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5분 내에 이제 배포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CDK가 정말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IAM 유저와 이제 그룹도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개발을 해 보고 싶은데요. 어, 구현을 해 보고 싶은데요. 프론트엔드 디벨롭 그룹과 음, 백엔드 디벨롭 그룹이 또 있고 서로 다른 이제 권한을 가집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S3 and CloudFront에 대해서만 가지고 그다음에 백엔드는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가지죠. 이을 저희가 그그 CDK로 이제 구현을 하자면요. 우선 i m 라이브러리를 이제 npm install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new 그룹을 해 가지고 그 관리형 정책 중에 power user acces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임포트를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프론트 엔드 디벨로퍼 스 그룹이어서 여기에서는 어 전제 서비스에 대한 일단 유니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 풀 액세스와 어, 아마존 s 3 f 이제관는정책매매지지트트 n t p o 로 가지고 있어서그렇게정의를합니다그 다음에, 각각의 유저를 정의를 하죠. 여기에그다그룹도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는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m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에 이분 내외로 이제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DS와 Fargate를 적용을 해가지고 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아키텍처를 한번 구현해 보고 싶어요. 이미 거의 다 구현을 했죠. 일단 서브넷하고 막 네트워크 레이아웃 수님이 끝나 있고,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건이 ALB가 ECS 클러스터 그리고 Fargate 테스크, IDS 인스턴스예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로정의를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DK를 정의를 할 때에는요 아, ECS하고 이제 ECS 패턴즈, IDS 같은 패키지를 받아서 어, 일단은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라는 클래스를 콘스럭터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 하위에 그냥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될 거예요 엔진은 MySQL 엔진인데 버전은 5.7.34 그다음에 어 인스턴스 타입은 버터스트, 아버스터블 어, 이제 3, t3, 그 t3 그다음에 VPC 서브넷은 저희 서브넷 중에 i s 솔 l a t e d 가된 서브넷. 그다음에 크레덴셜은 그냥 플레인하게 어드민이라는 계정에 테스트 느낌표 1234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 <웃음> 이제 위에 있는 게 IDS에 대한 결과고요. i d s 는 이제 디테일한 페이지에서 연결 및 보안이라는 탭을 가보시면 IDS가 포함된 그 배치되어 있는 서브넷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매핑해서 서브넷 그 상세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은 isolated 서브넷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파게이트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음. 일단은 ECS 클러스터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클러스터 내에서 파게이트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ECS 클러스터를 하나 유시키고요 어 이제 여기서 클러스터 네임은 데모 클러스터고 VPC는 저희가 생성한 VPC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드 파게이트 서비스를 해가지고 음. 파게이트의 테스크와 서비스가 모두 정의된 로드밸런스까지. 그러한 이제 콘스트럭트 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A2 어, 콘스트럭트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콘스트럭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이제 클러스터가 어, 지정이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디자이어 카운트는 이제 최소 개수인데요. 이제 두 개의 테스크가 기본적으로 떠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는 아마존의 ECS 샘플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샘플 페이지를 그냥 서빙을 하는 간단한 도커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크 서브넷으로는 셀렉트 서브넷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한 프라이빗 서버라는 이제 서브넷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배포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ECS 클러스터가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ECS 서비스가 네, 생성이 됩니다 ECS 서비스 내에서는 음두 가지 타입의 이제 두 개의 테스크가 뜨는데요 아까 디자이어 테스크를 2로 설정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두 개의 테스크가 기본적으로 뜨고 어 네트워크는 보시면 Private Server Subnet 그러니까 저희가 Select Sub에서 s u 서 s u b s 라고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거 그대로 네,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된 ALB에 퍼블릭 엔드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Sample p a p p 이뜬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ECS 데모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죠. 어찌 보면 이제 독서에서 가이드에 따라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멀티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이제 다중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존재하는 여러 환경이 존, 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위한 것도 있고, 스테이징을 위한 것도 있고, 이제 프로덕션, 라이브 상황을 위한 것도 있는데, 어, 이런 인프라가 서로 같아야지만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동작할수있겠죠 그래서, 멀티 인프라 관점에서 이제 멀티 인바이 o 트를 이제 구현한 어, 어, 모든 것은 가 서로 어은어태로 구성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어티어바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 이것을 이제 잘못 설정했다가는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너무 크게 존재를 하죠. 어, ISK 버전이 막, 그 개발 환경에서는 5.6이었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5.7이었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옵션, 옵션 7에서만 이제 동작하는, 어, 퀄리티를 쓴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음, 개발 환경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서 이게 음 저희가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면은 현실, 현실 세계 서비스는 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 아키텍처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돼요. 최근에는 MSA 환경도 되게 어 트렌드가 되면서 음 다양한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려고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정말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와 다수의 서버,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두고 있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죠. 이러한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멀티 인파라먼트 달성이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콘솔에서 저희가 버튼 혹은 클릭 입력으로만 어, 구, 동일하게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주 다행히도 CDK로 이제 기초적인 공사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달성할 수 있죠. 그냥 위와 같이 데모 스택을 하나 위에 있었고, 아래에 이제 데모 스택 두 번째를 네, 생성해 주시면 돼요. 네, 정말 이게 끝입니다. 이거 배포하게 된다면 정말 10분 혹은 15분 이내에 다 배포가 되는데요. 저희가 하루 혹은 뭐 일주일 내내 걸려서 스테이징 환경을 준비하고 테스팅 환경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CDK로 미리 구성을 해놓으면 이러한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최초에 언급드린 복제와 롤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습을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저희가 비용을 아끼려면 모든 리소스를 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CDK Destroy All 하시면 짠! 모든 리소스를 깔끔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DK가 항상 만능은 아닙니다. S3나 RDS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삭제를 하, 했다고 하더라도 배포 시에 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남아있다는 뜻이죠. 어, 해당 리전에 출시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리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배포시에 실패할 수 있는데요. 어,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나 재팬에 먼저 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 배포를 할때 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l 트 콘스트럭트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지 않는데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 L1 콘스트럭트나 매뉴얼로 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 Ctk는 이제 인프라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어 뭔가 이미지 이미지 버전 같은 걸 올리려고 Ctk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Ctk는 인프라만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인프라 스택 처고의 코드 퍼스트인데요. 어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프라 환경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 아이 IAC를 먼저 도입을 해서 인프라를 작성하게 된다면 환경복지나 어, 히스토리 파악 등 여러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레거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이나 어, 여러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